네, 오늘은 이제 A 마이너의 슬래시 코드들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A 마이너, A 마이너는 이렇게 잡죠. 이 A 마이너의 그름을 변화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. A 마이너는 어. 5번 줄이 근음이죠. 5번 줄. 그래서 6번 줄을 칠 필요가 없습니다. 그래서 평소에는 엄지로 6번 줄을 살짝 대서 뮤트한 상태에서 A 마이너 코드를 다섯 줄만 쳐주면 되겠습니다. 5번 줄부터 A 마이너입니다. 자 이제 A 마이너의 근음을 음계를 따라서 변화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A 마이너 슬래시 B. B는 C죠 여기 있습니다. 그러니까 손가락이 이렇게 되면 되겠습니다. 이렇게 하면 A 마이너, 이렇게 하면 A 마이너 슬래시 B. 역시 6번 줄은 치지 않습니다. A 마이너 슬래시 B. 그다음에 A 마이너 슬래시 C. 어, 자신의 단삼 도음을 근음으로 한 것인데요. C는 여기 있죠. 그래서 A 마이너하고 새끼 손가락으로 이렇게 잡습니다. ei-slash c 그다음에 e a-slash c는 c6 코드와 동일합니다. 자, 마이너의 슬래시 코드에서 자신의 3도음, 이제 마이너에서는 단 3도죠. 단 3도음을 슬래시 근음으로 가지면은 이 음을 어, 근음으로 한 메이저 6 코드와 같습니다. 자, A 마이너의 3도음 단 3도음을 근음으로 하면 A 마이너 슬래시 C는 어, 그냥 E C 6 코드와 동일한 코드가 됩니다. 이것은 C 6이기도 하고요. 다른 식으로 표기하면 A 마이너 슬래시 C가 되는 것입니다. 자, 이 <웃음> 자, 이제 A 마이 s l a s D를 해보겠습니다. A m 이너 코드인데 d 래시 D는 4번 줄을 개방해야 된다는 얘기죠. 4번 줄을 개방하고 치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4번 줄부터 이게 A 마이너 s l a s D. 이 손가락으로 5번 줄, 6번 줄을 살짝 대서 소리가 나지 않게 했습니다. 4번 줄부터 소리가 나도록 A 마이너 슬래 D. 그다음에 뭐가 있죠? 이제 A 마이너 슬래시 E를 할 차례입니다. E는 6번 줄 개방현을 쳐주면 되겠습니다. 그냥 A 마이너 잡고 6번 줄부터 그냥 4번 줄부터 쳐도 되겠습니다. 번 줄을 에서5번줄생략하 A m 기가 E 거든요이것도 A m 이 E 자, A m i 네. A m i n o E A m i A m E A m i n o A minor A A F샵도 사실은 있는데 일단 F로 해보겠습니다. a 마이너 a s 스 F샵이라는 것은 여기가 F샵이죠. 그래서 손가락을 이렇게 옮기고요. a 마이너를 이렇게 잡고 여기 F, 어, F, F샵이 아니라 F를 잡아주면 되겠습니다. 파, 네, F, 파를 그음으로 하고 아래는 A마이너입니다. 자, 이렇게 자신의 6도음6도음을 근음으로 하는 마이너는 그6도음을 근음으로 한 메이저 세븐과 같습니다. 다시 말해서 A 마 F는 F 메이저 7과 같은 코드입니다. 그러니까 표기를 F 메이저 7으로 하기도 하고 A 마 F라고 하기도 합니다. 이렇게 되겠죠? 만약에 그냥 여기 6번 줄을 안 이용하고 4번 줄에서 이용하면은 이게 미였기 때문에 이것이 이렇게 3프레스로 가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손가락을 좀 바꿔 주고요. 이 손가락이 로 내려가고 이손가락에 대신 올라가서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. 이것이 사실은 Fmaj7 코드인데요. 모양은. 이것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Am-F랑 마이너 동일한 코드입니다. A 마이너 슬래 s F, 또는 f m a s e A m F, 이렇게 잡아 i t 면 f a sort o a m s l F. 이을하잡아 있는데요. 이거는 나중에, 어뭐 어렵진 않습니다. 이렇게 이 상태에서 a You're going to do it. y o 나중에 하프 디미니시 세븐 이라는 코드를 배울 때 따로 배우겠지만 어, 이제 화성 저 가락 단음계에서 온 것입니다. 멜로딕 마이너에서 그래서 6도음이 샵이 돼서 이렇게 F 샵, 파 샵이 붙은 것입니다. A 마이너 슬래시 F 샵. 이것은 표기를 나중에 배우겠지만 F 샵 하프 디미니시 세븐 으로 하기도 합니다. 또는 F 샵 마이너스 세븐 플랫 파이브라고 하기도 하고요자 일단은 들어 두시고요 나중에 따로 또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여러분은 A 마이너스 슬래시 F 샵이다 이렇게 어,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A 마이너스 슬래시 F 샵 여긴 F F 할땐 손가락이 이렇게 F 샵할 때는 손, 손이 이렇게 그 다음에 A 마이너스 슬래시 G G는 여기죠솔 A 마이너에서 새끼 손가락으로 6번 줄을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. 에, 여기는 아래를 A 마이너 육번 줄로 예. A 마이너 슬래시 G 이렇게 되면 되겠습니다. 자 이번에는 어, A 마이너서부터 근음이 순차적으로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A 마이너 A 마이너 슬래시 G A 마이너스 슬래시 F 샵 A 마이너 슬래시 F A 마이너 슬래시 E A 마이너 s 슬래시 D A 마이너 슬래시 C A 마이너 슬래시 B. 슬래시 코드를 배웠습니다. 감사합니다.